오찌 일단 병원 가서 이따가 물어봐야 될 거. 네. 수술. 네. 개월수 얘기하고 그리고 오찌 전에 아팠던 거. 네. 인팅 중문 건 얘기하고. 아이고, 너 어디 오늘 가는지 알아? 땅콩 수확해도 되는지 보러 간 거야. 아유, 어찌 너 아직 애기인데. 뭘 애기냐, 5개월 됐는데. 아, 어, 5개월 다 됐지. 4에서 5개월이면 얘네 해야 된다. 많이 커서. 그리고. 뭐, 엥엥 엥이 아직이야. 얘들아, 병원 갔다 오자. 상담을 받고 땅콩 수확들 할 때가 됐는지. 지금 물을 익어가지고, 담아 해도 될것 같기는 해. 웃지? 들어가자, 응. 얼른, 얼른 가자. 얼른 갔다 오자. 갔다 오자. 갔 오자. 차림 멋지 음. 음, 둘만 가서 이상하지? <웃음> 겁이 나서? 붙어있는거야? 응. 음. 응. 응. 영원 났어 괜찮아 <웃음> 태민 수술 한달 있다가 하래요. 아 어, 아직 안 됐대? 네. 에이. 그 아직 너무 이빨 보니까 어. 아직 너무 어리다고. 그래, 이제 아직 4, 5개월도 안 됐는데. 응. 그래도 괜찮긴 한데 요도 짧아지는 것 때문에 걱정된다고. 그치? 그치? 시간 잘딱 채워야지 낫지. 빨리하면 은 얘네들한테도 안 나중에 됐지? 안 좋고. 체리 아직 이 땅콩 수확할 때가 안 됐대요. 아 근데 땅콩 보여주지 마요. 아 얘도 부끄럽다고요. 요만하잖아, 아직. 조금 더 있다가 하자. 아니야, 아직 이게 조금 작아. 조금 더 커야 돼, 아직. 때가 아니야. 아직 엄지. 거의 엄지손가락만 하긴 한데. 아직 좀 작아서. 아이고. 체리야, 조금 더 있어야지 되지. 애 교가 아, 많아서 그런가요? 좋아서 애교 아유 아이쟁애아 쟁이 쟁아교이고애교 쟁이 쟁애교 쟁이 쟁애교 쟁이 애교 쟁이 쟁애교 쟁이 쟁애교 쟁이 쟁애교 쟁이 쟁애교 쟁이 쟁애교 쟁이 쟁 어.. 아이고.. 이빨이 아직 안 빠졌고.. 아이고.. 다아기야 아직.. 그러니까 여기.. 애기 이래, 병원에서 너. 그래서 아직 수술을 조금 더 이따가 돼. 애기 래서 얘가 따지고 보면 어떤 거냐면 잘 먹고 잘 커가지고 지금 중학교 올라가는 건데 키가 180이야. 그래서 사람들이 얘 보고선 고등학교 올라가는 줄 아는 거야. 그치? 제리 너 너무 잘 먹어서 3.1kg. 너 아직 중학생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거지. 근데 사람들이 너 보고서는 땅콩도 아직 그래서 조금 해. 중학생만 해. 땅콩이 요만해. 땅콩 조금 더큰 다음에 하자. 어, 어, 어. 아이고 순해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채린이 염전한 거 같아. 요 음, 아이고 좋 음, 맛치만다지 맛있겠다. 음, 맛 이게 배 음, <웃음> 져도이다 음, 맛있겠다. 음, 맛있겠다.